오늘은요 이제 감자 이거 두개 하고 이거 이거 어묵 다섯 개 하고 조림 할거예요이 기름기를 좀 빼줘야 돼 뜨거운 어, 이거 물 끼얹어가지고 자, 이건물 끓인 물로 그냥 이렇게 끼얹어주면 돼요 넣고 이제 먼저 감자를 썰어볼게라잉 이렇게 잘라갖고 그냥 아무렇게나 자르면 돼 감자는 약간 이렇게 삼각지게 자르면 더 이뻐요 전분을 빼야되니까 물에다가 이렇게 좀 담가놔야돼 이렇게 담가놓고 이것도 감자 크기만큼 고추 이것도 어슷썰어서 씨를 좀 이렇게 털어줘야돼 준비는 이제 재료 준비는 다 끝났고 양념장을 이제 만들어야지 진간장 한 다섯 큰술 정도. 세 개. 네 개. 다섯 개. 다섯 숟가락. 정 정도. 이게 물엿은요, 조청, 어, 쌀 조청이나 쌀 물엿이나 이렇게 같은 종류예요 이름만 틀리지. 여기 마늘 좀 넣어주고. 여기 멸치, 멸치 육수인데요. 이거 한 100g. 아니, 100g. 100ml 정도 이렇게 부어 줬어요 그 감자를 요럴때 이제 감자를 여기다 놓고 먼저 끓여줘야 돼짠 감자가요 어느 정도 이제 익었어요 익었다 싶을 때 요럴때 음, 어뎅 하면 혼나니까, 어묵이라 그래야지. 이거 <웃음> 배가지고툭면어묵이라 그러는데, 응? 어? 어묵이라고 오늘 신경 써가지고, 어묵이라 그래야지. 이렇게 이제, 감자가 익었으면, 이렇게 이제 뚜껑을 열고, 이렇게 좀 졸여줘야 돼요. 졸인 사이에, 아이고, 요새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진짜 징해부네 그냥 기분도 안 나고 기분도 안 나는데 내가 노래 한잔 해볼까요? 내가 노래 한잔 할까? 어? 어? 내가 노래 한잔 해. 어머 고양이 좀좋아했어 응? 고양이 좋도 되나고? 어머 고양이죠. 그리고 어 이제 좀 졸으면 이게 이거 이거 고추 송송 썰어놓은 거를 같이 넣고 물기가 없어질 때까지 졸이면 끝입니다. 쫄은 사이에, 포슬비가 소리도 없이, 입에 실은 전라도 정거장. 잘 가세요, 잘 있어요, 눈물의기적니다 엄마는 피난소리, 서름도 많아. 그래도 잊지 못할 판자, 초가, 기아, 백들집이야 전라도 사투리에, 아가씨. 가 슬피네 이별의 전라도 목포정거장 아 기분이 좀어대것 같아요? <웃음> 내가 오랜만에 노래 한 대를 해버렸네 너가지 맛이 오 노래했다고 요리만 한 것보다 가끔 한 번씩 노래 한 것도 괜찮아지안그래요 청양고추를 넣었더니 겁나게 매워보네. 이렇게 해서 이제 국물이 어느 정도 졸아졌면은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졸아야 되겠네. 해놨다. 후춧가루를 조금 쳐주고 후춧가루 이렇게 빠는 거예요, 내가. 이제 불을 꺼야 되겠네. 국물이 어느 정도 졸아져갖고. 깨소금 좀 치고 참기름도 조금 치고 이러면 땡야간좀 봐봐 맛있남 맛있나 응? 어? 어? 시식을 좀 해보라고 어? 이리 와봐. 네. 응? 그냥 와봐응 감자 하나 찍어줄게. 감자 하나 하고 봐봐. 감자 하나 하고 어묵 하나 찍어줄게. 먹어봐. 맛있는. 맛있을 것 같은데. 음. 음, 안전 좋아, 안전 좋아. 안전 좋아. 와, 매워. 다하고 먹어야 돼. 음. 맛있지? 어. 간이 딱 맞지? 응. 음. 와, 정말 맛있는 감자 어묵 조림이 안성했어요 이거 조리면서 내가 노래도 한잔해서 더 맛있어 <웃음> 내가 요리하면서 별짓을다 하네 그만 울려 예 됐다